투두 <웃음> <웃음> 와, 이 딸이 달러 달려 있네 아, <웃음> 나 방금 봤어 투드 하고 이런 게 나왔었어. 전등이 이렇게 <웃음> 예뻤어 나뭐몰랐어 오늘은 저희한테 저 연습실 다음으로 친근한 장소죠?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웃음> <진짜 그쵸. 웃음>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연습실보다 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습실 다음으로 연시 친근한 연습실이 <웃음> 1위고 네. 여기가 2순위 네. 라고 네. 해야 되나? 숙소긴 <웃음> 해요 그렇죠 <웃음> 숙소입니다 <웃음> 네, 숙소입니다 짠. 옷이 많죠? 제가 아, 이제 옷장이에요 옷장 겸 거실입니다 아, 네. 우리 범규랑 나랑 한번 소개한 적 있었구나 아, 맞아요, 저, 맞아요 딱 여기 에어컨 기준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옷방이고요 옷이고요. 그리고 <웃음> 여기 밖까지가 거실이에요 거실. 네? 네. 방은, 네. 어, 방은 이 방에 또... 옷방이 네. 또 하나 도 네. 있고 그리고 네. 이 방에 저... 연준, 수빈, 범규, 태현이니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웃음> 여기가 저, 원래 다, 다 저희 방인데 요즘 옷방을 범규가 자기 개인 방으로 쓰고 있어서 맞아요 거의 뭐 범규 혼자 쓰는 방, 그다음에 나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네. 옷방에 아니에요. 이렇게 침실이었는데 네. 네. 침실은 네명이서 자고 있고 범규는 네. 옷방에 서 자고 있어요 맞아. 조금이라도 그 같은 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좀 적게 함으로써 이거들의 건강과 네. 지켜주기 위해서 음, 사랑하다 좋구나 네. 한다고 정리한 거예요, 아니 원래, 되게... 원래? 아 그렇죠. 원래 이렇죠 네 사실 그건 아니고 네 정말 못하셨습니다 쉽다. 아, 근데 저희가 엄청 더럽진 않아요 네? 저희가 나름 깨끗하게 <웃음> 산... 아, 이게 나랑 깨끗하게 사지하는 거니까.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는 애들은 다 나요. 굉장히 우승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그렇죠. 깨끗해졌어요. 아, 맞아. 왜 우리 수빈이 대답을 못 할까? 아, 맞아. <웃음> 저 제가 진짜 먼지만 보면 진짜 소름끼쳐가지고 아, 먼지. 그 먼지 한벌 집을 24시간 소름끼쳐있구나. 침대는 치워놓아. 침대는 치워놓이 소리 형이야 말이 아니지내가 일어나자마자 <웃음> 아아이 아, 이러더라고. <웃음> 가만있을 <웃음> 때이 <그렇구나. 웃음> <웃음> 형이 제일 만만치 않고 <웃음> <웃음> 같이 우리 열심히 치우자 그래요, 파이 수건하고 <웃음> 바로 던지면 되는데 왜 나와서 여기다가 맨날 어, <웃음> 나 그제 이해 안 <웃음> 그, 된다고 누구예요? 어? 건조하니까 그 위험한 그 아, 그러니까 여기 놔두면으로 약간 가습 효과를 내고 건조하니까 저희 목, 목 상태다 네? 그런 걸 위해서 네네네. 최대한 스파게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네, 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숙소에 오시면 뭐뭐 하세요? 어, 네. 씻고, 어, 먹고 자는 먹고, 거 왜는 거의 진짜 어. 먹고 자고 싶고, 먹고 자고 싶고, 먹고 자고 싶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씻고 잠을 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루 동안 입고. 받은 나에게 약간의 상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야식을 먹을 때도 있 저는 이제 <웃음> 책도 가끔씩 읽거든 <웃음> 야, 우리들 말좀재일 웃겼다, 야 야, 야 오늘 4월 1일에 가기야 <웃음> <간식이> 네 수업에서 <웃음> 네. 보통 시켜 먹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사 치킨 분식.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식. 어, 제일 빈, 마, 빙수. 네. 분식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아, 최근에 곱창도 많이 했어요. 아, 최근에 아, 곱창. 아. 떠오르는 색별이야. 네. 제가 제, 곱창이 맛을 알았죠. 제일 많이 시키는 건 아이스크림이랑 빙수. 음. 맞아요. 아저 아, 침대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저희 음? 2층 사는 멤버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두 명이지. 1층 사는 멤버들이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하고 여기 있는 발 아빠는. 환경도 사실 2층이었어요. 원래 제 위였어요. 홍경아. 지금은 이층은 연준이 형옷 가끔 걸어두던데 어, 그리고 휴닝카이 1층에는 인형들이 80%가 옷이 한 20% 정도를 있는 아니, 이번에 청소하는데 어이가 없어 이제 인형 정리하자고 휴닝카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하나를 툭저기다 던졌더니 안 돼, 얘는 안 돼요, 가래서 <웃음> <웃음>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안 돼, 얘도 안돼 결국에는 결국에 하나도 못 버렸어 <웃음> <웃음> 아이 본인이 하자고 해놓고 아, 딱 던지니까 아, 이건 안 돼, 귀엽잖아 <웃음> 이렇게, 많긴 많은데 이제 이렇게 던지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야요안 귀여운 인형이 어디 있냐? 그래서 결국엔 하나도 못 버렸습니다 오늘 뭐 하나요? 오늘 뭐 하나요? <웃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 아니,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말많으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바로 이거 여러분의 따뜻한 보금자리 여러분의 <웃음> <웃음> 마음이 가장 편안네 마음이 편하긴 편한 해요 편한 아, 네, 편하긴 해요, 진짜 투두의 미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동석 아, 빨리한 빨리 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웃음> 그런 거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의 투두 미션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두부두.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오랜만이다. 그래, 뭐야. <웃음> 이게 두두 구호를 외치면서 그럼 네. 두두 입네 넘어갈까요? 두두 야, 근데 이거 어차피 3점을 못 피해 가요, 저희가 모든 라인에 다 3점이 하나씩 어. 있는데 나형님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그 거. 이거 수면 다 이렇게 다 도전? 다 이거부터 아, 하자, 아, 이거부터 아니요. 다 해, 그냥 아, 근데, 아, 근데 이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걸 하자 그래, 그냥 그냥 5포인트 먼저 어색해 피해갈 수 없는 거 네, 바로 네. 하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빙거첫 번째, 어떤 거? 네. 5포인트 가운데 5포인트 먼저 그래.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스무스하다 훈민정은 먼저 를... 덮어보세요 아니, 어차피 해야 돼, 우리 훈민정은 훈민정. 훈민정은이면 훈민정, 다 훈민정은, 다 다성어면 모르겠고데난 훈민정은 잘모르는데 훈민정은 게임은 미션은 지금부터 1 0 아, 6분 영어를 6분간. 안 하는 거구나 네왜래요안 쓰는 거? 야, 아, 나안 와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려운데? 진짜 오케이, 어려운 오케이, 렛츠기릿 저러면 끝나는 거야 몇분 동안? 10분 동안 10분 동안? 준비 생각할 때열번 재색이고 말하세요자 다들 아, 조심해요. 아, 자 이거는 메레어도 쓰면 안 돼요. 네 오늘 다들 뭐 먹을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말할 거는 영어예요. <웃음> 제가 그다 영어예요. 대수 말한 거다 영어야. 전 비빔밥. 나트? 나는 아, 그 빈비빔밥. 북한으로 뭐야? 얼음 과자? 얼음 과자. <웃음> 저... 족발도 좋고. 저는 빵, 야채. 토마토. 야! 안 된다고, 아, 말안 된다고. 아니 근데 토마토... 이거는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토마토는 어, 오케이. 한국어. 자, 우리 신이 이거 어, 얘는 또... 너라고 해야 돼요? 그럼 잘. 얘 슈닝카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라고 <웃음> 해요? 아. 근데 방금 오케이를 하셨는데. 어, 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토마토 인정할게 <웃음> 했더니 <웃음> 뭐야? 난가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토마토...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아. 통화토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목소리> 어, 오케이, 당구가 자, 우리 애는 얘는, 이거는 얘는 너라고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웃음> 더 주신다면 제가까지 <웃음> <웃음> 1분도 안 됐어요 <웃음> 지금부터 다시 시작 <식선을 웃음> 하겠습니다 저기 에어컨, 에어컨 좀 뜯하게. 틀어주세요 <웃음> 에어컨, <안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야, 그것도 안 된다, 야 야, 야 포기하자 잘, 아니, 아니, 한번더 기회를 <웃음> 주시고 지금부 연습판, 아, 연습판 아, 아. 연습판이었기 때문에 연습판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딱그 아. 이제 딱 정해주세요 이제부터 라고 네, <웃음> <웃음> 이제부터 <웃음> 이제, <웃음> 내가 못할것 같아 <웃음> 어, 어, 이렇게 맞다. 하시는 거예요 야, <웃음> 너희 둘 조용히 대 와, 둘, 둘, 둘 야나 몸이 간지 없어 야, 5분 후에 대답해도 되니까 생각하고 얘기해 정리하고 얘기해 그런 딴거 먼저 뽑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면서 진행하는 거구나 네, 시작 이거 아, 점수라고 점수. 해야 돼요 점수 그러면은 뭐 뽑고 싶어요? 삼. 이 종이를 뽑아볼 3 점수 3. 알겠어 맨 윗줄 아, 어, 말하면 안돼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아, 아, 저희가 이, 이것을 아, 뽑았습니다 저희 놀이할게요 아, 놀이하겠습니다, 놀이, 놀이 강아지 놀이할게요 강아지 놀이 놀이, 판놀이 아 이거 그거예요. 뼈를 잘 빼서 이 강아지가 물지 않게. 물지 않게. 정답입니다. 에 아, 귀엽다. 감탄어도 하지 마세요. 어? 귀여워. 눕는거 봐. 얘왜 눈을 다못 감냐? 태현이. 약간 저 같은 거다. 근네 분개 씨. 와 검정이야. 검정이야. 맞습니다. 와 검정이야. 검정이야. 맞습니다. 하나 두 개, 더 뽑으세요 두개 뽑았어, 두개 뽑았어 <웃음> 조용히 있으렴깨워지마 아, 아이, 착하지 아이고야 써봐 주신 거 말고요, 뽑봐 주세요, 뽑으세요 하나 뽑았고 <웃음> 좋아 <웃음> 완성 아, 이거 들어갈수록 조금 그러다 이거... 뼈다귀가 너무 많이 있어갖고 두 개씩이면 식겠는데? 너왜 그러니? 깜짝 놀랐다. 어, 어, 보니자, 찬미. 보니자. 물으면 어. 아파요, 근데 이거. 안 물어요. 어. 근데 어떻게 물어? 어. 안 물어요. 좋아. 이거는 꺼내는 게 아니라 쳐친거 음. 아닌가요?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야. 묘음, 묘음. 아, 태연아 <웃음> 같은 찜이야! 아아 같은 찜이야! <웃음> 왜 그런 매트 아한 거야? 어, 일단 성공했습니다. 볼동 미션을 성공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점이 야, 그래 맞자, 2점 차이야 그 3점 맞아, 맞아 야, 이 오케이. 보드게임 재밌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이거를 그냥 포도알에 붙이면 되지 않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 여기 아, 근데 야, 말... 상이하니까 좋다 네, 일단, 일단 3점 아, 우리 좀만... 팀 이름도 마음을 못 하네 <웃음> 내일도 함께하다로 해야 돼 저희 그다음은 이거 어떤가요? 어. 이 포인트 그래까요 <웃음> 좋아요 야, 근데 저 훈민정, 저거 틀린 게좀 큰일이다 이거, 이거를 못하잖아 이야만 하니? 이게 아예 끝말잇기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네. 들어. 들어주시면 될까요? 티끌 뭐아 태산 이렇게 이런 하는 거죠 뭐, 영국 가사나 태산. 드라마 대사나 음, 음. 이런 음. 거를 음. 앞에것만 음. 말하면 뒤에 걸 우리가 연결해서 말하는 거야 야, 난 못해 머리에 뿌리 솟사 네, 이렇게 하면 돼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나 잘하는데? 나한테 잘하는데 아, 알겠습니다 <웃음> 자, 히트곡 드라마, 영화, 명대사 속담 이 중에 어떤 거 하실래요? 히트곡이 낫지 <웃음> 않아 히트곡 히트곡 하자, 히트곡 <웃음> 그래도 우리가 강점이지 노래로 하겠습니다 <웃음> 노래로 <웃음> 히트곡 <웃음> 우리 걸로 해주시겠지? <웃음> 아니 우리 게 되게 겁나 히트인데 우리 영화도 <웃음> 히트잖아 <웃음> 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안시 모든 날 <웃음> 진짜? 모든 날 진짜? 왜 이렇게 몰라?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 이런 네. 식으로, 네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렇네 히트곡에 묻은 사람이 한명 숨어 있었는데 모든 날, 모든 순간에 너였다 아니야? 모든 날, 모든 뭐, 순나 뭐, 네. 모든, 네. 모든,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아니야? <웃음>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이럴다 자, 이면 거꾸로 정규 씨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 도전, 이제 첫 도전 네. 첫 눈처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에게 가겠다. 야 너에게 가겠다. <웃음> 와널 <우와>. 너무 <웃음>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해. <웃음> 아 많이 사랑한지 아니에요? 모르. 아 죄송합니다. 널 너무 뭐라고요? <웃음> 페이지. 널 선택. 너무. 아, 네. 아, 맞나, 아 나, 나. 너무 요 이거 오, 선택지가 아, 너무 많이 이거 최신곡 모르거든요. <웃음> 미쳤년대 초중반노래로 해 주실래요? 사실 저희 명대사 하려고 했어요 네. 저희 야. 한번 장난 치는 겁니다 야, 뭐, 빙고판 명대자. 갖고 와 빙고판, 야, 빙고, 다시 하세 우리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네. <웃음>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이런 건 연습 게임 한 번만 봐주세요, 빈신님 이거, 야, 근데 그럼 우리 중간을 뜯은 게 의미가 없어 혹시 그러면은 저기 뭐야, 히트곡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 수까 네. 드라마 명대사 한번 해볼까요? 아, 명절 말고 다른 거뭐 거 있지 않았어? 나 명절 진짜 몰라 하루에 속담이 나을 것 속담, 같은데 속담, 속담, 나 드라마 진짜 몰라 나속해보자 속담, 아, 속담할래요 속담 자신 없는데 일단 해보자 아, 왜 이렇게 덥냐? 가볼게요 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아 어. 뭐야, 맞아? 어 맞아, 맞아 <웃음> 도토리 키재기 음악 생각해서 묵 메무란 개구리 야, 춥다 괜찮네 소일코 외양간에 얻는다, 얻는다 외양간을 잃는다, 고쳐야지 왜 하잖아, 고쳐야지 고쳐야고 소일코 외양간에서 이름 멀었는데 교훈을 얻는 게 없잖아 야, 더큰게 없잖아 야, 다음 건. 로 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야, 다른 라인을 공략하자 맨 밑에 있는 3점짜리 공략해볼까? 야, 이거야, 여기 왼쪽 두 번째 사진 3포인트 여기 확 뜯어, Let's go 그러니까 <웃음> <해야 될까요? 웃음> 나는 <웃음> 누구일까요? <웃음> 하나, 둘, <웃음> <두>, 태연이. <웃음> 오 태연이야? 저예요? 태연이야? 나 순간 수빈, 수빈이 형인 줄 알고 있다가 아, 제가 아. 눈이랑 웃는 얼굴이 아, 너무 태연이었어 왜 저희의 과거 사진 처음 이거 어디서 없어? 나 아, 처음 봐나 그냥 애기인 줄 알았어 난 처음 봐. 봐 자, 다음 수빈이 나도 나도 모르는데, 사진은 하나 두리안? 아, 두리안이야, 저게? 네 <웃음> 아, 두리, <웃음> 나 두리안 건면 그, 처음 음. 봐 하나 호박 왜 호박? 어, 어, 깜짝이야 호박이랑 이래 깜짝 놀랐네 호박이 고양이 이름 아니에요? 왜, 왜, 왜네나저 불안하게? 왜, e r 나저 이게 뭔지 이해했다니까, g e 하나, 둘, 저희 g e e 담는 통아 s why you g 도알 담는 통 아, 아니, 담는 통. 하고, 아니. 화통, 화통, 화통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 I n 투투, d a h 투 t tub. What am I? What am I? What am I? w 요세 글자예요 w h a 미... 미화통? <목소리> 이게 뭐야? 화살통인가? <목소리> 본인이 그린 포도는 지금 드린 화구통에 담아서 매 촬영마다 잘 챙겨와 주세요 미... 미 아니, 미 아니에요 미화통? 충... 체 화채... 지화통? 그냥 부통이라 하지 않아요, 부통? 화구 아, 네? 아 맞다, 화구통 아, 화구통. 화구통? 아, 아, 화구통? 야, 그 옆에 있는 삼점으로가세 옆에 있는 3점으로 가세요 야, 빠르게 3점 하자, 빠르게 하자 실망하는 시간도 아까워 야, 저는 정답 저는 정답 아, 정답이랑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아, 근데 우리 게임 진짜 못하네. <웃음> 숙소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 네, 없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이스크림, 팝핑수 라면. 라면, 컵라면, <웃음> 스팸. 아니 라면과 컵라면 다른데? 라면이랑 컵라면은 얼라 어, 라면이 다른 라면. 이거는 봉지 라면이고 여기는 컵라면이기 때문에. 네. 둘다 있어야 돼봉 <목소리> 우리 있지 않았어? 왜 내가 부셔먹었어 나는 얘가 부셔먹었어 아 <웃음> 내가 부셔먹었어, 어제 <웃음> 이것도 실패예요? 아이, 솔직히 어제까지 깔끔하게 가자고 네, 깔끔하게 아, 하자. 하자 쓰레기통 보면 은 라면 있을 텐데 <웃음> 미련 받지 마 깔끔하게 하자, 우리 양산 3포인트 뜯, 뜯, 네, 뜯, 꼭장 <웃음> 경뜨, 경뜨 공기 음. 꺾기야 이거. 이거, 이거. 이형이그거주거 이거, 이서거한거 모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수, 아이돌 중에서? 음. <웃음> <웃음> 이렇이 편집해 주세요 <웃음> <웃음>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웃음> 연습 이거, 해볼 아니라. 수 있어요, 다음 번거이게 약간 아니, 저 이, 이, 이, 이, 걸 하는 거지 이, 이, 이, 이, 이, 걸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태현이 하는 거봐 아니, 왜안 집어? 이렇게, 집어 이렇게 집어. 해서 알았어, <웃음> 아, 지금. 이게 처음에 이거야 아니, 자, 형, 돼대안 되겠다, 형이 크. 이 우와, 이것만 하면 돼요, 다 끝난, 끝난 거 아니야? 그게 1단이고요 이게 1단이야 네? 2단까지 아, 맞다 <웃음> 야, 이거 우리 야, 야 다른 거잖자 그러면 네 일단만 성공하게 다섯 하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공을 하면 아, 어. 네, 3회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로 강수 형, 무 사람부터 하자 응. 저 도전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전 도전, 그럼, 도전. 네, 도전 어떻게 좋아, 케이 좋아 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이제 일잘 파이팅 좋아, 좋아. 야, 삐 좋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같이! <웃음> <웃음>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공기 좀 할걸, 평소에. 야, 너 이거 성분 좀 뽀뽀해 줄게. 봐줘요, 망설. 약간 <웃음> <웃음> 고민. 오! 야, 달라! 오, 야, 달라. 다섯 가래를 펼쳐졌어. 에라, 야. <웃음> 에라야 지형이 제일 못해 네, 야, 야, 야다 그럼 형이 얼른 통어한 번만 더 해봐도 돼한 번만? 그러면 수빈 씨만? 네, 아, 한 번만 더 해봐도 돼요 야, 그래. 아, 이거, 이거 이거, 옆에서 하고 있을래? 우리 뜯고 있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통과하면 성공으로 해 드릴게요 와, 이거는... 아, 다다주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하하 다 한번 저한 번만요 빨리 정리해 빨리 정가해 빨리 가요저한 번만요, 팬님 <웃음> 우리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웃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웃음> 다섯 분 <번> 중에 <웃음> 네한 분이 일단 <웃음> 마소가 야 야, 음, 야, 야, 야, 나와봐 야, 나와봐 잘하습니다 <웃음> 나이츠, 파이팅 좋아 잘펼치다 야, 시간 상관없잖아 정확하게 하만 하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약끝다미 오케이 일단 가자 오케이 와, 오케이 와, 끝났다.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네 너무 쉬운데 야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성공했어 야 우리 6점이야 벌써 방영 여기 흥민정음했잖아 우리 <웃음> <웃음> 야 우리 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두개한 거야? 하이바이브 하나 빼기. 헤머징거 네, 하이 하이바이브 <놀땡> 하나 빼기. 야! 야! 야! 정답 정답. 숙소 안에 있는 가구 다섯 가지. 가구. 네. 이렇게, 이렇게. 식탁, 행거 침대, 변기, 책상.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요. 구 가구. 가구, 아, 가구 말하는 거야. 변기도 아, 아, 아, 가구 아니야? 아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근데 뭐... 논현동 가구거리에 변기도 네, 팔아요. 변기도 병기 팔아요. 팔아요. 죄송합니다 네너 응. 오늘 하드캐리한다 <웃음> 진짜 <웃음> 초성성 게 쉽지 바보 응. 어네야한 <웃음> <웃음> 번만 더하해 주세요 <웃음> 만약 이렇게 해주비요비읍이 나왔잖아요 빵 해도 돼요 기발 안 떼죠 저, <보통이> <웃음> 저 게임의 이름이 뭐죠? <웃음> 초성 게임 빵의 초성은 뭘까요? 삐읍, <목소리> 아니, 쌍비읍 <웃음> 야, 야 너왜 네. 그러니, <웃음> 오늘? 오늘 다왜 이래? 한번더 기회를 한번 더, <웃음> <한> 더, <웃음> 한더한번번 네, 네 한번더 이런 더건 <웃음> 연습 게임 <웃음> 인정 <웃음> 의자 의자. <웃음> 약정 의지 <웃음> 요정 우와 시원, 시원 바로 3점, 맨 밑에 있는 그 3점 까다. 이거요? 네어 떡볶이 먹고 저기는 아이스크림 대충 먹어. 오케이. 먹으면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아이스크림 우리 있어요. 야, 좋게 좋게. 생각해. 나는 누구일까요? 아, 야, 이거, 이거 너무 쉽지. 하구총. 일까요안 <웃음>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예요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 하 여기서부터. 제현씨부터 네. 네. 스티플러안경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아, 자, 아, 일부러 저거 틀어 주셨어요. 봤어 아, 잠시만. 연준이. <웃음> 연준이 애기 때. 맞 알지 어, 성공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귤. 그렇지야. 야나 지금 <웃음> 발에 땀나좀 뭐야? 드림캡쳐드림캡쳐 네가 말왜 말을? 아니, 아저저저 저 아무 말도 안했네저 <웃음> 알고 있었어요. <웃음> 얘드림캡쳐 알아? 난얘 네. 저거 드림캡쳐 날려준 게 얘였어. 네. 어나드림캡쳐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갖고 하냐? 갖고? 그러면은. 야, 야 우리 <웃음> 근데 빈거를 하나도 안 만들어. 그렇 2점짜리로 뭐 가야지 그냥 그 우리 분식이라도 먹어요 1인분 시켜도 나눠 먹어요 우리 우리 같이 게임 아, 1, 2, 3가 가, 어어 이러면 안된 거지 <웃음> 아니, 네, 바로 다음 그러니까 게임 가보죠 그러니까 실패, 그거를 보여 너무 많고 바로, 네 음식 게임 원래 멤버분들끼리 하셔서 겹치지 않고 부르면 성공인데 아, 그래 아아 아, 아, 그런 건지 몰랐죠. 이제 얘기가 되었어요. 할게요. 할게요. 아, 자, 할게요 아, 다음으로. 자, 눈치 게임 1. 2. 3. 4. 오. <웃음> 야, 진짜 <웃음> 눈치 게 진짜 <웃음> 눈치 게임이었어 <웃음> <눈치 웃음> 진짜 눈치 게임이었다. <웃음> 자, 점수 이거 인정이신가요? 어, 아, 아저씨한테. <웃음> 야, 너무 잘한다. <웃음> <뮤직비디오> 죄송합니다. 저도 아, 먹고는 살아야죠. 와, 아. 이렇게 양심이 갑자기 찔린다. <웃음> 20점부터 분식이었죠? 1점에서 이점 0점 야, 분식 먹는다, 우리 어, 음, 아, 나 치킨 어, 먹으는데어 2점? 2점부터 가자 음. 치킨비고 가세요 그가... <웃음> 2점 괜찮아. 야, 난 괜찮아 음... 보드 게임, 젠가 리 젠가! 야, 우리 와, 보... 젠가. 야 젠가, 젠가 우리 완전 잘하지 들 됐고요. 됐어요? 자 반대쪽. 됐다, 됐다. 잘 맞는다, 잘 맞는다. 가자. 자 먼저 할게요. 그래요. 어 뭐야, 야, 야 가입도 잘 빠진다. <웃음> <my God. 웃음> 습관이 습관이 중요했어. <죽였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Good. 저희 <웃음> 너무 잘하거든습니이 뭐야, 왜 이게 빠져? 빠져. 어, 까만, 까만. 네, 빠지는 건 먼저 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 벌써 4 개야. 좋아 이제 2 1 개만 하는데 지금 이쪽 무게가 좀 많이 부실하거든요. 이쪽 걸 뽑아야 돼. 이쪽 무게가 더 부실하다고. 어 이쪽 걸 하나 뽑아야 돼. 이쪽 거? 응. 그렇지 그거. 그렇지. 아봐안 어, 흔들리잖아. <웃음> 이제 네 바퀴 더 두면 돼요. 여기 여기를 뽑아. 끌리는 걸 아무거나 뽑아요. 안사래 응. 야, 어차피 야, 많이 잘 뽑아야 잘 돼.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카메라 등지지 말고. 지금 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웃음> <웃음> 그래도 열 개밖에 안 남았어요. 잘 아, 잡고 아, 있으니까. 옳지. 아홉 개. 너무 안정적 마지막 바퀴인가? 상한 거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바퀴. 지금 네 아, 바퀴 있자. 남았어? 어, 야, 오, 이거 잘, 잘 빠진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좋다 좋다. 바람. 어, 어 이거, 이거 여기 놓지 말고. 아 <웃음> 좋겠네. 어, <웃음> 와, 야, 와, 이제 좀세데 한, 한 손, 그, 더, 쏘돼요 오, 케이 와. 아, 이거 뽑으면. 어, 뽑아야 돼, 말... 그거 뽑아야 돼, 그거 뽑아야 돼. 아,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어, 잠시만요. <웃음> 음. 두손 쏘야 돼, 두 손. 그, 어, 그렇지. 어, 어, 어 25, 25 빼면 되겠다. 25 빼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육아에요. <웃음> <웃음> 야, 지금 왼쪽, 어. 이, 이쪽에 쏠렸거든? 아, 어, 무서워. 지금 어디 빼야되면 이 5번을 빼야 돼, 5번. 응. 얘 빼면 이제 중심 맞춰지나요? 툭툭 걸리려 거고 안 빠지면 하지만 아니빠지면안 빠질 거같안 빠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태어나, 약간 어? 아니다 싶으면 이제 쑥쑥 면부름이 된다 발 빠진다 잘 빠진다 좋아, 스물 세게 빠지고 있어 오케이 오오형이저뽑고 어, 어. 어? 어? 제가 5번 뽑을게요 아실직 이쪽 공략기 이쪽 <웃음> 위에 기일 위에로 하자 네, <웃음> 아래거는 일단 건 일단은 최후로 남겨두자오오오오오이오 어. <웃음> <웃음> 오케이, 어,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오오부터 쉬운 거부터 오오오오네오쉬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래 아 걸로 보면 야,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좋아, 이렇게 한번해보세 이게... 그, 위에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좋아, 좋아 <웃음> 아, 좋아, 좋아 <웃음> 호흡, 호흡, 호흡, <웃음> 호흡, 너무 떨렸어, 나 아, 빨리 내거 돌려놔요 <웃음> <웃음> 오, 내 머리 아, 왜 천천히, 이렇게 웃기냐? 천천히, 천천히, 진짜 천천히, <웃음> 진짜 좀 무섭다, 이제 위에 께 위에 꼬 하나 근데 밑에까볼 것도 없네. 음, 아래 너무 앙상해. 어. 위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와, 와 마지막밖에 될 형식 4번. 이거 잠깐만. 야1번될거 야, 하잖아. 어, 가못하다어 아니 아됐됐됐됐 됐. 어, 망할 것 같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어, 그래. 할수게 어. <웃음> 48. 뭐. 팀으로 빼야겠는데 이러면. 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다, 다. <웃음> 마지막 바퀴야 근데 저희 이거... 너무 과소평가 하셨다고요? 두개만더면돼28못 빼고 3못빼 근데 여기밖에 마. 없어 아까 14 빼다 만거 아니야? 아, 나 와, 안 돼, 안 돼, 안안된다번 안안안안안안안안 빼자, 14번 빼자 14번밖에 없어 야, 야, 위를 약간 누르면서 하니까 위를 <웃음> 어, 어, 그렇지 야야 야, 야, 이거 넘어가는 치는데 태현이 어떡하냐? 위에, 그냥 위에나. 이 위에. 무예때 위에 위에 마지막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응. 태현 알지? 제 잘할 수 알았어. 있지? 어. 어야 말한다. 된다. 야 됐다야. 저... 됐다 이거 됐다. 어? 그래. 렇게 들어도 돼. <웃음> 야, 나다 <나도> 좀... <웃음> 1 3 점이에요. 1 5 점이 아니라요. 15점. 그럼 이 점을 따면 되지. 2점. 야, 와, 해. 우리 뭐했냐? 나는, 누구 나는 누구일까요? 난 이게 제일 좋다. 또 나왔다.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못해 <웃음> <진짜> 못해. <돼. 웃음> 드림캐쳐요. 화구통이요. <웃음> 화구통. <웃음> 이래서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거지. <웃음> <야>. 화구통. 한라봉. <웃음> <할람. 웃음> <웃음> 범규. <웃음> 좋아. 봉규 <웃음> 좋아. 그 정장. 보기하겠습니다. 드래곤 프루츠. 드래곤 프루츠. 응. 오 용과 예, 예, 알, 알, 알잖아요. 네 용과. 얘가 좋아해요. 네 용과 되게 좋아. 아 용과가 어떻게 생겼어? 응. <웃음> 용과, 젠가. 용과 젠가. 용과. 용과 젠가. 짠 짠. 예. 와 아는 과에 나왔어. 좋아. 가이바이버 하자백이 밑에거지 이점. 이름을. 야 이거네. 야 제가 이것도 엄청 잘하거든요. 아, 이거 얼마 마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해보면서 마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분식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 많이 마셔봅돼다 다음, 어, 다음,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넘겨, 넘겨 <웃음> 야, 야, 다음 뽑아 <웃음> 오케이 야, 있구나 어, 너오 천재구나 어. <웃음> 일단 제일 점수 획득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와>. 이번엔 점수를 좋다 <웃음> 우리 햄버거 먹으라고 이 아. 주신다, 그냥, 그렇지? 진짜 거저 주셨다 진짜 그냥 아, 이거라도 줘야겠다. <웃음> <웃음>